인교 맥 로블록스 네로스 안녕하세요 뭔데 아, 너, 내가 너, 내가. 너 뭔데? 에이, 너 뭔데? 여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바로 레스코트 투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여운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빌리. 놀라는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길 이집 안에서 숨바꼭질을 한다는 건가? 그쵸 어디에 숨을까? 빌리가 온단 말이야 어? 여가 있어 피가.. 피 맞아 이거? 케찹이야! 케찹! 게찹. 케찹 아니야? 여기에 숨을까? 이거 여기 너무 들킬 것 같은데? <웃음> 아 너무 대놓고 숨었는데! 나 찾아 줬는데! <웃음> 아, 깜짝이야! 깜짝이야. <웃음> 잘못된 장소예요. 벽에 그린 곳에는 숨지 마세요. 음. 어? 여기도안될것 어, 같은데? 같은데? 그린 곳에는 숨지 말라 했지? 어! 여기 그림 없다. 여기 그림 없다! 어어, 그거 어, 있던 거 아니야? 없었어, 없었어, 없었어. 밖에, 밖에, 벽에 있는 거 아니야? 벽에 있었어. 아, 이럴 수가... 옷장, 옷장, 옷장을 없었어. 여기, 여기 그렇다, 그렇다. 어. 여기에 숨자, 여기에 숨자. 씨... 아여기요 아, 씨... 모르는 거 같은데, 깼나? 깼나? 깼나? 아, 아니야. 빈에서 눈치를 붙이고 있어. 너무 가까워, 소리가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꼭그 그림이 문 앞에 있으려랑 법이 여기, 없는가 봐. 여기 여기 창고. 창고잖아, 여기. 그렇지? 창고에 숨으면 안 어. 되고. 우리 우리 있는 오리. 곳은 오리 어디야? 꽤, 꽤. 아, 욕실. 어. 여기에 숨으면 안 어. 되고. 음, 어디 숨어야 됩니까? 오, 시간이 됐어 어? 시간이. 시간이 어, 됐어. 어. 안 돼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놀랐어. 아니, <웃음> 아니 아니 빌 빌이 무섭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고 아 빨리 빨리 옷장 옷장, 옷장, 옷장 안, 안 되고 라디안 되고 티비 라디 있는데는 어디야 도대체 코앞에 여기 욕실 안 되고도 안 되고. 쓰레기통 있는데면 아까 방금 대는 거 같은데 어뭐 있네 안 되겠다 아 그냥 여기 숨을 깡하냐 모르겠다 시어 어? 창고 창고 안 되고 어? 아나 숨어봐 여기 나 여기, 여기 괜찮을 거 같아 괜찮을 거 어, 같아 꼼지럭꼼지럭대 어, 오 뭔일었어? 잠깐, 아, 어, 설마 내려다보나? 어, 어, 어, 어 갔나맞았어 갔나? 아, 왜 이렇게 안 가? 빌리, 어. 어. 어. 어. 빌리는 숨바꼭질의 신이야. 쪼깃쪼깃하게 해 주잖아 방심하지 마야 뭐야 아직도 찾고 있어? 오, 깼어. 어, 깼어! 깼어 맞네 아까 이기 침실이 이거잖아 두 번째 밤 맞네 침실. 거긴 저면 자면... 여긴 기서여안 되고? 시간왜 이렇게 빨라? 1시에 나오잖아 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. 라디오? 여기 어디 숨지? 그냥 막 숨어버릴 거냐 아니 어 신발장 신발, 안돼. 신발, 신발 신발장 안돼. 창고 안돼. 창고 안돼. 옷장 안돼. 옷장도 안돼. 그냥, 그냥, 그냥 욕실 가자. 그냥 시간 없어. 어나쁘지 어, 어, 않은 거 같아! 초데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엄청 빨랐다고. 잡았어. <웃음> 어, 어, 우리가 어딘가 있었나봐. 좋아요. 이렇게 TV 안되고. TV 안되고. 거실 안되고. 어이 그림 있어 여기 뭐야? 신발장? 신발장 안되고. 신발장 안되고. 자 창고 안되고. 자이 그림 아까 여기도 있었는데? 어 거기 안 되고 욕실! 욕고 욕실 안 되고? 어? 그럼 옷장 안 나온 거 아니야? 옷장인 거 같다. 그치? 어 여기가 옷장이잖아? 거기가 옷장이야? 그럴까? 거기 옷장이야? 어디야 그럼 옷장이? 옷장.. 저기 거실에 있는 거 아니야? 거실에 있는.. 문 아니었어? 어? <웃음> 아이거나 여긴 줄아 여기는 옷이네 너희가 옷장이구나 옷장 안되고 옷장 안되 <웃음> 라디오 꺼? TV 안돼고날 TV 안되고 안 어? 두, 하나가 안나왔는데 어 욕실. 시간이 5초밖에 안남았는데 욕실 아니면 신발장 둘중에 하나는 들어가야돼 어, 숨는거 잊었어? 으흐, 시간이 아, 없었어 늦게 숨어가지고 걸렸대 TV TV. 신발장, 안방, 침실, 침실. 어 신발장 그림 있었어? 예. Yep. 그리고 어. 오케이 옷장, 옷장. 안 되고요. 오케이. 쓰레기통 그림 창고 안 되고 쓰레기통만 어 쓰레기통 좀안 되고 쓰레기통 안 돼. 욕조다. 되고. 그럼 욕실이야. 욕조다 욕조. 욕주. 남는 거 욕실이야. 욕실. 응 음, 숨어 뭔가 오오오 오. 오. 이번에 좀 제대로 숨은 거 같기도 하다 한데 눈 눈만 딱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지나가지도 않았거든 오오오 어, 오. 오. 오. 맞네 오. 맞네 오. 맞네 잘이다 오, 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야왜또와왜 저래 <웃음> 우리를 떨리게 하려고 아, 맞겠지? 아, 세 번째 밤은 더 빠르다는 건데 이거 왜 저렇게 무섭게 생긴 거 같지? 무서운 치즈 김밥처럼 생겼네 내가 볼 때는 세 번째 밤은 진짜 빠를 거란 말이야 거의 찍, 찍는 찍 수준으로 가야지 할수 있을 것 같아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시간 봐봐 창고? 창고, 창고, 신발, 창고, 라디오, 옷장, 라디오 라디오 꺼야 신발, 장발 신발, 자 옷장 창고. 안 되고. 어 문이 다 열려 있어. 자 쓰레기, 쓰레기통 발 신발, 신발, 신발, 고발 신발, 신 침실 발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발, 신빨리발 신발, 신발, 신 늦었다, 늦었다, 늦었다, 늦었다, 늦었다. 늦었다. 늦었다 아. 문도 다 닫아야 돼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. 자, 빨리 빨리 해봅시다. 라디오 끄고, 자는 거 TV, TV, 쓰레기통. 자, 오리, 육추. 옷장 육추. 그 어디? 그 신발장? 신발장. 신발장, 신발장. 저기 창고 하나 안 받는지. 어? 했나 왼쪽에 있는 처음 라디오 옆에 있는 방안 봤는데 창고인지 신발장인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니까 괜찮 아. 까 맞는 거 같은데? 아 너무 무서워 빌리가 날 찾고 말 거야 맞았나? 맞다 맞다 맞았나 보다 창고 아니면 신발장인데 창고는 계속 나왔었으니까 오! 오케이 오예자네 번째 밤이죠 창고 안되고요 자와 이... 10초밖에 없어! 그걸 찍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? 약간 문 창고랑 받... 욕조, 옷장만 아니면 돼! 아... 나는 곳아 여기는...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었어 창고는 안되는데? 안된다고 했어? 아... 안돼... 아! 안 돼. 아! 아 빌리가 빌리 집이었나봐 여기 근데 그러니까 아... <웃음> 퇴장당한 거 아냐? 아 맞아 집에서 쫓겨났어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해보았습니다 아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였네 아 우리가 한게 빌리와 함께하는 숨바꼭질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뿅뿅뿅 뿅. 뿅. 좋아요 안녕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